어, 타, 어, 야, 잠만 기다려봐. 니들표 음. 좀만 터지는 것좀 생각해보고.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물로 차야 된다. 보너스다. 보너스다. 풀강. 30버스. 보너스. 살짝 렉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폭발 때문에 약간 걸릴 수도 있는데, 그입잡으면 된다, 야. 아, 근데 그렇게 물량 많고 그런 게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안 걸릴 거야. 맞네. 입에 세수있네. 음, 됐다. 그걸 끌고 다 껐다. 나중에 덮고 오면 부르자 이거. 오케이. 관전해봐 이거 나중에. 지금 혼자서 해보고 있거든. 오케이. 혼자서 할수 있는 거가? 어. 이거 한명이상에서 어. 이게 1인칭이 안 되나? 1인칭은 안 어, 되나? 어 뭐야 저거는. 어 뭐야. 어. 아. 터지기 전에 없애야 되네. 으아. 어. 머리 유치개 어려워. 개 많아. 혼자 하면 할거 많아. 9분 30초. 할만한데. 할만한 거 같은데, 그래도. 응. 음. 웨이브가 지금 쪼, 쪼, 쪼가서 그런 가 지, 이제 10 웨이브다. 그니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풍천한다. 뭐야? 오, 쟤 뭐야? 10단계. 야, 얘, 얘 보임, 풍천한 거 보임? 어. 몰라, 나도. 쟤 쩐다. 어, 보너스 크리퍼. 꺼져. 으와으개 어려워. 어, 갑자기 확 줄어든다, 다이아. 거니까 아 여기 음. 10단계부터 개어렵다 야오 송천하는 거 봐라 와와 개어려워 떨어져도 된다 와. 이거 와 겁나 많은 거 보고 어 다시 왔네 안녕 봐봐 봐봐 야 개어려워 오, 여기 오야 뒤에 번개 크리퍼 오야 어, 크리퍼 분열하는데 잘못봤나 오오 한다 잘못 와야 야, 개어려 없다 여기 때발데 야, 야, 야 저거 뭐야 슬라임 크리퍼 뭐야 저거 슬라임 크리퍼는 뭐... 쉽다. 그냥 슬라임 때리면 된다. 아 진짜.. 아저꾸이 게... 있다. 야개 어렵다. 야, 아, 게오름 게오름 때 여기... 슬라임 야 이, 이거 뭔데 이거 보스 크리퍼. 위에 스캐르트 타고 있네. 파이어 차지드 크리퍼 슬라임 겁나 웃기다. 어, 아, 슬라임 타는 거 그래도... 쉽다. 그, 그, 슬라임 치고 한대더 치면, 날라간다. 다 잡았네. 아, 우와, 와, 와, 개어려워. 으아, 당근. 7분 59초? 와, 야, 7분이 나왔어. 7분. 아, 야, 나만, 나 어, 크리퍼 계속 나오네. 4, 3, 2. 와, 개어려워. 한, 한 마리, 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아, 여깄네. 나왔다, 다시. <웃음> 쟤 뭐야. <웃음> 어, 됐다. 아, 저 보스네. 아, 저보스들라 어. 10단계마다 보스 나오나봐. 오... 오, 방 터지는 거 봄. 오, 어, 게임 이겼다. 뭐야, 됐다. 끝났네? 나 오피가 없즈 다이아몬드. 6퍼 야, 터진 거 봐, 그리퍼. 어. <웃음> 다이아 몇개 집에서... 남았는지 어. 한번 봅시다. 6퍼 남았네, 6퍼 그리퍼 터진 거 개귀엽네, 저거. 어. 폭죽 나오는 거. 몇 개고? 한.. 두세트세 세트? 아니다 두세트넘지 넘겠다 넘겠다 보니까 한개 네, 네 4, 것 같은데 4, 5세트 137 1 2개 221개 중에 137개 지켰다 많이 지켰네 137개면 두세트분 두 걸렸다 하고... 어 아, 12분? 어? 12분 12분 아힘 <웃음> 아, 어? 오미유 오. 들어왔나? 아만 오케이. 아, 1.15.2, 알지? 아, 그건 알지. 이거 어, 스타트고. 비, 비기, 비기, 비기노 모드 한번 해봤는데. 게임 모드는 뭐, 뭐가 있지? 클래식 엔드리스. 당근 모드. 리더 보드. 야, 듀얼은 뭐냐? 배틀. 배틀이 지 그냥. 리더 보드고. 엔드리스 하면, 무한으로 계속 무한으로, 나온다. 어. 아레나도 있네? 맵, 아레나 그냥, 뭐야? 맵, 그냥 클래식. 오, 어, 맵, 맵 바꿀 수 있다. 뭐지? 맵 모양 바꾸는 건가? 어, 모양. 이걸로, 십자가로 해보자. 크로스, 그루어, 크로스. 그루어. 아, 크리 크리퍼 종류로 있네. 어. 뭐야, 뭐야 이건더 클래식 다이아몬드 드표 저거 저거 뭐라는지 모르겠다. 홀로그램 크리퍼. 야, 떨어졌다. 어, 올라간다. 이 떨어지면 된다. 부웅 올라간다. <웃음> 어, 뭐야? 오, 뭐야? <웃음> 신기하다. 야, 떨어졌다. 우와. 로크 크리퍼 오브 더 플랫폼. 야, 오십사. 아, 그냥 설명해 거 내가 안그랬고 민성이야 그랬다 오야 이거 뭐야? 보스인거 같은데? 민성이 아니고 당근이야 이거 <웃음> 안돼 어쨌든 덮어씌웠다 쟤한테 야. 아니야 덮어씌운적이 없다 쟤가 그런거지 이건 뭐야? 아 그냥 그거네 야야 야, 나 여기 갇혔는데 여기 까마귀있다 어디? 여기가 어딘데? <웃음> 어디있게 여기거 어딘데? 아, 뭐야 거기? <웃음> 뭐야 거기? 까마귀 있네. 까마귀? 어 까마귀 있다 그거 어, 까마귀야? 박쥐 아니 까마귀인데 야야 야, 새보.. 누가 먼저 샌데 박쥐래 아 왔네? 새네? <웃음> 안 떨어진다 일단은 모르는 클래식으로 가자 아 이거 아레나 모드가 있다 지형 모양 바꾸는 건데 흰색깔이 뚫린 모양이다 오이스파트 개무섭다 스파트 번개 쉽다 음. 흰색이 뚫린 거인? 음. 음. 와 중간에 뚫린 거 겁나 어려워 와 이거 소리 좋다 딱그 계속, 계속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웃음> 아 이거 표지판 네. 눈 들기 때 소리 들어봐봐. 딱으로 딱 왜? 표시... 미유진뭐 하고 있어? 마크 켜는 중. 딱그로오십그주쿠박 출제 아님 그냥. 오십사. 뭐? 뭐? 오십사. 재준. 재중? 어? 뭐라고? 재중. 음. 아 재중 안돼. 재중. 뭐야 이거? 몰아서 있는거지 베스트 아 있지 않은거죠 야 누구다 어, 택피해줄사람 여기 왜안 올라가지네 아, 아, 아. 멀리가면 어 멀리가면 사람을 마신다 어 아. 우집사 한판하고 있으라 아면 민규 올 때까지 있어야 될래 민규 접속중이란다 아이가 지금 아접속중이란나 민규를 버리려고 하겠다 이 당근 아니, 54다, 너는. 언제 오는지 몰라가지고. 언제 은주 오는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임마. 뭐라고? 난 그런 말 했다, 어. 54. 흰 색깔이 뚫린 거면, 맞네. 아, 맞네. 이거 색, 이게 좀 다른 거 바뀌네, 보니까. 아..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려운걸로 간다 <웃음> 아 니는 54로 해라 54로.. 알겠다 맵, 맵, 맵 제일 어려운걸로 바꿔놨다 뭔데? 클래식모드 말고 엔드리스로 할까? 끝없이 나온다 끝없, 끝없이 제일 어렵게 가자 <웃음> 응. 난이도 저, 나 전문가로 전문가로 아니다 클래식모드한번 하고 엔드리스 한번 하자 제일 어렵게 한번 해보자 제일 어려운 거어 떨어졌다 거. 54단원 <웃음> 라인도, 라인도 익스퍼트로 하고 저거 라인하고 야 이거 노래 왜 이런냐 왜 이리 좋냐 야! 이거. 시간 죽어 노래 왜? 노래 계속 그냥 똑같은 거 아니? 왜 왜? 민규 안 들어와짐? 아 시간 좋았다 어.. 아 왜? 어 들어왔는데 아, 들어졌는데 해볼래? 네 이거 뭐냐면 막대기로 밀어가지고 그리퍼 밀어서 떨구면 된다 근데 그리고 터, 지금 아. 근데 크리퍼 터트려도 다이아 떨어진다는 보장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해도됨. 음, 그리고 지금 되게 어려운 거다. 옆하고 둘다 되게 어렵게 났다. 일단 튜토리얼부터 해 볼래. 튜토리얼 있음? 튜토리얼을 그냥 이거 그냥 비그너로 아, 니행하면 볼래. 어,이지 아니 이지 모드로 해 보라. 나 혼자만 해 봤다. 당근 안해 봤니? 어, 나아 나 그냥 해봤다. 하면서 가르쳐 줄게. 나관전했축 관전. 가자 당근도 왜 안와? 관전 말고 이거 한번 해, 해보는 해게 낫지 않나? 아, 어, 해볼게 한번 게임 스타팅 맞았냐? 뭐냐면 어. 막대기 있대 1번에 여기 다이아 응. 있거든 이거 지키면 된다 그리퍼 때려서 떨구는데 중간에 보면 업그레이드 하는 놈 있다 막 발광.. 화살 말아가지고 어, 관리가 안되냐 이거, 한쪽 모서리를 담당하는 게 나을걸.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내가, 레, 내가 이쪽 맞힐게. 내가 이쪽 할게 한쪽에 남네? <웃음> 아 그러면 한쪽 남는 걸 내가 할게. 이쪽. 이쪽을 어, 내가? 이 두쪽을 할래? 이게 제일 나... 음, 난... 적응했다. 한 번씩 오, 그거 나오거든. 레이어블리, 그 업그레이드. 방어는 어떻게 한 건데?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나온다. 그거 다섯 번 뚫기에 있다. 안 터지고. 그리퍼 중잘 보면. 반짝거리는 놈 네. 하나 있다. 번개크리퍼 말고 응 밝은 화살 맞은 놈 하나 있다 이거 이지모드다 일지 할만하다그 아, 아까 이건 라운이였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나나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이건 뭐냐 까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어어 어, 보너스 크리퍼 저... 있다 어. 민성이 앞에 저거 있는거 저거 있다 이거 저거 다 패면 다같이 되네 어. 맞네. 엄청 빠른 크리퍼도 하네. 있네 어막 아이 육..웨이브 6인가 텔포하는 놈도 있다 그리고 아마 슬슬 방방이 타는 애도 나올거다 어 힘들다 응 혼자 어, 하다 그냥... 혼자 하니까 어. 힘들더라 오끝 어,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그빵 깬다, 애들 많으니까. 꺼져. 한, 네 명이 딱 적정인 것 같아. 음 딱, 나... 뭐허리 하나씩. 아, 근데, 이, 이, 초반에는 쉬운데, 나중에 되면 마구마구 나와가지고. 아, 약. 아. 아. 한 번에 두 마리가 나왔어 누구, 누구 짓이야? 노지, 당근. 아무튼 당근 짓이다. <웃음> 넌 이제부터 망조다 아이고 아이 자꾸 터트릴래 너 아이 난나한 난 번밖에 누구야? 범인 말해 빨리 어, 아무도 <웃음> 말하지 않으면 박민서 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우린 어. 자셋세 테니까 거... 범인 말해 하나 둘셋 없네 저, 저, 저. 너가 범인이지 없지 범인은 없지 상 너지 없으면 너다 아나 저거 99% 저거 북 이불 편하다 그러면 나치까고8로 아니 범죄 사실을 잡이겠다 니가 아야 근데 여기 크리퍼이쪽만 나오네 이 파란색 거기만 나오네 응아 음. 근데 나중에 되면 막애 지들 알아서 텔 포즈로 해가지고 어 끝나겠다 1 6분 슬라임 자리가 한 마리, 한 마리. 어렸다 원 슬라임 타고 있는 애 나오나? 그, 슬라임 아까 3회부였나? 삼... 화회부부터 나오더라. 음, 응. 어, 지금 나오네. 꺼져. 으악! 으 신속크립. 어, 어, 보너스, 저거다. 빨리 패라. 패타, 패타, 나이스. 뚱. 야 여기도 그 다섯 번 그거 적응돼 아 다섯 번을 한다 무기 그 약간.. 근데 그거 적응댐? 어너이 자식 어 적용될걸? 너이 자식 오십 탓 뭐라고? 맞아? 망어력도 났네 응망 어려운 거 나이 아 지금 별로 안 어렵다 음, 음. 내 말이 사람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지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드코어 하면 미치게 느끼. 지한 마리 한 마리 야 이거 맵도 뭐 바닥 뚫린 걸로 바꾸러. 야 보라색 피리퍼 뭐야? 보라색? 보라색 그랬어? 그 TP한다 아. 그 보라색 비듬 떨구는 애만한거 아이가? 어오 뭐야 슬라임 그 엔더맨 TP하는 소리 야. 내면서 마구 TP한다 야. 야 꺼져 아나 혼자 두번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야 저거 패아 괜찮다 하자. 아침은 괜찮다. 아침은 괜찮다. 9까지는 괜찮니? 10부터는 혼자 하기 힘들더라, 나. 마구마구 터진다. 저, 일로와, 너, 이 자식. 나 저,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막아야 되는 거. 어, 20분 안에 다 깨면 된다. 다 깨면, 어, 깨면 될 거야. 약 14분 54초였어. 내가 어, 50초인데? 40, 48초인데. 40, 나만 괜찮은 것 같아. 니는 그냥 자체가 54다. <웃음> 잘가. 마... 마리... 아, 맞다. 이거 이제 뭐지? 몇 단계부터? 가. 가, 가, 가. 가, 어. 아, 저거 때문에. 이제 어, 한 헤벨. 번씩 필드 위에 어, 시간, 싶었다. 10초 안에 더틀려야 되는 것도 나오고 그런다. 어. 그거는, 머리에가 TNT다. 머리에 TNT부터는 아. 순간이동 안 하겠지. 어, 순간이동 어, 안 하고, 10초 안에 터트리기 어, 없애기, 때리기만 하면 된다, 한데. 툭 치면 어. 간다. 엔더크리퍼? 뭐야, 너, 임마. 엔더크리퍼가 그 특유한 애인가? 엔더블. 아, 응. 응. 응. 응. 응, 50. 야, 폭탄 던지는 크리퍼다. 아, 어 저런 놈들 때문에, 백포하기 힘들다, 나중에. 으자 잘가. 야, 막대기에 스플릿이 됨이 있나? 슬라임 피니까 같이 떨어지는데. 그냥 슬라임 피니까 그냥 한 방에 날라가는데, 같이. 슬라임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응. 배 쪽에 안 나온다. 그리퍼도 54는 그 비한다. 이동은 무조건 슬라임판 테 오케이 안 떨궜다. 더틀졌긴 한데 안 떨어졌다 아 이템은. 야 근데 내꺼 한쪽이 지 위태위태하다. 두 마리 한 마리. 컷. 오케이 잡았어. 요것도 그리퍼 아니냐. <웃음> 어 이거 이거 그리퍼 같은데 이거. <웃음> 당근 그리퍼도. 듀크 유저 가 당근 그리퍼도. 당근 리퍼. 와, 벌써 벌써 서로 두 개네. 뭐가? 와, 위에 오케이. 개수 있다. 이거 나무겠수 12분 36초. 와. 54. 아래쪽아. 와, 아래쪽에 왔나. 12번. 오케이. 아이. 12분 어, 12분 남았다. 아이 <웃음> 지금 몇분 남았어? 12분. 아 초. 아이 12분. 이제 <웃음> 조금만 기다려봐봐. 12분, 12초다. 12초, 12초. 아잇. 어, 어, 10초 남았다. 9, 8, 8 7, 7, 6, 6 5, 5, 4, 5. 5 뭐라고? 5, 4? 어? 12분. 아이아이 야, 크리퍼 뭐몇 마리 남았는지 아나? 1마리 <웃음> 12번. <웃음> 아이, 12마리. 1 2번 치신 말이 어떤 천상께서 12번 자체가 금지어라고. 오, <웃음> 아. 지금 99%지, 아직. 아, 이제 보스 레벨이다. 2단 보스다. 아. TNT 그래퍼는 치면 사라지네. 아직 구직폼 맞네. 보스라 보스. 오저 위에 잡아봐. 어, 뭐 편한 거야? 여기 어. 개발자니. <웃음> 야 떨어지는 사람 죽는 거가? 아니 어. 그냥 가, 사라질 걸? 어 살아있다. 어, 태평, 태평, 태평, 아, 떨어져도 괜찮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개빡치네 대신 너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건 알고 있으면 된다 어야 개어려워 보스 펴치고저 끝에 다 보였다 빼고 빼고 빼고 이거 TP하는 놈이 문제다 나 때리지 말라고 <웃음> 으아 으아 야 봐봐 벌써 후 까진다 이거 개수다 끝난 거 아닌가? 한 마리 남았다 플라즈마 크리퍼 아니다 17마리 남았네 아 내려오지 t p 하는데한명 엔드 크리퍼 쫓아낼게 어 엔드 엔드 그리퍼부터 먼저 자르는게 낫더라 이 빠른거는 별로 그, 그거 안에안더 아, 그냥 계속 이러면 안터진구역적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진짜 이거 엔드 크리퍼 때리고 배고 야, 착한 크리퍼너컷 <웃음> 이거 크리퍼 여기. <웃음> 아나 때리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때리고 아이. <웃음> 와 마지막 어, 빠졌네. 됐다. 오케이 지지. 지지 끝. 하나 더 있을걸. 아닌가? 끝. 마 다이아 다 주워라. 잠깐만. <웃음> 어. 사진 거막개 귀엽네 54아이 오케이 한 세트 넘게줬고아 그쪽 뭐야 뭐야 그쪽 개많아? 개많네 개많이. 211개 와 많이 지켰네 아 아깝다 내가 64 플러스 26 90개 줬네. 나5 7개다 맞나 엄마가 부른다 엑스포트 하자고 엑스포트 해다 이거 어 뭐야 시작이 다인기 없잖아 <웃음> 어 시작이 다야 살... 시작부터 강화 크리퍼인데야두 마리 강화 크리퍼두 마리 나오는데 응아하 음. 시작부터 는데 으악 터졌다 두명저개요한데 이거 먹기 뭐, 어려운데 벌써 <웃음> 99%인데 <웃음> 와 21마리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네 1단계가 15마리였다 이구 <웃음> 근처에 안가게 해야 된다 <웃음> 밖으로 다 빠진다 야야 벌... 2단계부터 CNT, 그거 나온다 켄티. 야 2단계부터 그거 나온다 야보너스 그리퍼 와, 잡아줄게 빨리 야꽤 어려운데 개 파는 와 개어렵다 민규 빨리 야! 나오이오고 이거 <웃음> 엑스포트 모드 이거 개어렵지 민규 <웃음> 그 엑스포트인데 맵은 또 그거라가지고 심지어 와 34마리다 3단계인데 그치 너무 많은데? 3단계가 1 0 방금 니가 두고 다 맞는다 이소리 민규 뒤에 뒤에 뒤에 으악 어, 아이고 꺼져 으악 야형기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내가 간다, 간다, 다. 아, 개그. 그냥 크리퍼가 없구나, 개그, 이게. 이게 꺼져, 아! 막대기 언지 내렸어, 손에서. 어, 그냥 크리퍼. 가끔씩 있다. 어, 있긴 하더라, 그냥 크리퍼. 아, 야, 야, 한 단계인데 뭘더 힘드냐. 긁... 대체로 다 광화 크리퍼다. 48마리. 아이! 광화는 아, 쉽 대신, 폭발 한번 하면 망한다, 이거 무지키면. 어,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오케이, 3 5 스피드. 아, 미안해. 얘들라나 떨어졌어. 아, 뭐야. 슬라임이 한 방에 죽는 것도 있구나. 어어. 어. 잠... 와, 이건 해봤네. 안 치고 죽을 수도 있 이제 하나 텔포한다. 어. 와, 야, 야, 야, 러, 야, 그, 엔더벨 캐넨 있자, 얘가. 떨어지는 세포 한다. 무섭다. 아니, 개어려워. TNT 컷. TNT 내가, 내가 맞힐게. 야, 그래도 95%다, 아직. 당근 TNT 마크 해준 다음에 있어. 내가 다 죽여야 돼. <웃음> 어. 어. 너는 54다. 아오, 당근. 아, 당근 그냥 그것보다 니네 한쪽을 막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아. 음. 그게 필요할걸. 레매하게 돌아다니잖아 야, 야! 94명 남았다 와 개어렵다 어. 이거 어 보너스 오케이 3 레. 다시 업레이야 그거 밀치기가 올라가나? 레벨로 뭐 하면 어어 와개어려운데 갑자기 9 3인데 아직 그래도 사람 많아가지고 그야 마... 뭐야 슬라임 뭐 슬라임 뭐야 슬라임 난... 난 떨어뜨렸는데 다시 올라왔다. 내 혼자 있을 때 61퍼였다. 어 과학점. 수야 대혼. 땅바닥 색깔과 어울리는 점수다. 야 치안치 이게. <웃음> 알아 이새끼. 야 여기 여기. 이놈. 저쪽에 뭐가 너무 많은데? 어 그래 그 여기 대었다어다 저한테... 저... 밀었다 다 왔었다. 뭐라뭐라 오케이, 알지. 끝. 다 잡았다. 와, 개 어렵다. 92퍼. 오런가밖에 안 됐는데. 아이, 12번. 와, 70마리? 69마리. 69마리. 와. 잠만 72마리. 한2 마리 나오네이 마리. 마리. 어. 아이. 아,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는 사람? 9 2 92퍼. 아이. 아이. 아, 잠깐만, 잘못 쳤어. F 눌렀다, 실수로. 으악. F12. 그래도, 캘트 그냥, 지하락 섞인 건 아니니까, 다행이지. 야, 맞다, F13키가, 10부터 F1이가. 야, 슬라임 개신고 계신... 어... 야, 슬라임 좀 잡아줘. 슬라임? 이거. 오케이. 그냥 패면 되지. 아, 떨어뜨려는데 다시 올라온다. 야, 일단, 텔포부터 끊자. 어. 야, 텔포 멀리 있으면, 그냥, 나나리. 여기 여기 여기 아 뭐. 당근.. 당근한테 억으로걸린다 아잇! 아, 으악 당근덕분에 방금 3% 줄었다 으악 당근 수환 뒤에 수환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x2 오케이. 아야 뒤에 보이면 바로 쳐주면 된다 그냥 나도 아, 그럴게 어레 네. 최대한 무빙을 잘 쳐야 돼. 무빙 쳐도 근데 저희 터진다 어그 뒤에 어, 있는 건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은 한 마리 아 진짜 많다 한 마리만 더있었으면왜한 마리만 더있었으면 칠십이 칠십이 업그레이드 좀 모너츠 모너츠 밀교하고 있다 사십오 어이 터졌어 아야 일단, 일단 끝쪽에 거의 다, 다이아 다 엎어졌거든 끝쪽에는 가위쪽에는 어이 상당히 겁나 어려워 가위쪽에 거의 다 엎어져가지고 이제 할만하다 당근 할만하다며. 가, 가위쪽에, 가위쪽에. 당근 할만하다며. 나는 안, 당근. 안 넣을 수 없는데. 으 야, TP 한다, 으악! 야, 야, 이, 야, 이쪽, 이쪽 그냥 혼자만 틀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나, 나,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야, 야, 야. 여기 좀. 아, 이쪽. 야, 구역 나눠야겠는데, 진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는게 훨씬 낫다. 어. 나, 요, 요쪽, 요쪽 부분 할게, 그럼, 내. 와템지원이 뭐, 와, 이거 뭐라 당근 자리를 많네. 지킵시다. 그쪽 아. 지켜라. 어. 아, 플라즈마 이속 바른 거. 와. 어, 그거 아, 이제... 이게 중첩도 되나 효과. 플라즈마 이속 바른나 아, 조금 와. 남았다. 플라즈마 왜이 아, 아 야, 대 말이? 티안 슬라임 막 그, 이런 그 거. 그 시간까지 조금 남았다. 야. 아. 그 시간. <웃음> 그없은 시간. 뭐? 아이아이 12분 <웃음> 야, 그래도 12분 하지만 좀 아잇. <웃음> 어, 야, 야, 12분 면좀 할만하다. 아이. 분 야, 지하1 2 자살하는데 2분 12분 12분 1 2이 12분 1저분1 좀, 내 12분 게 갈게 12분 남았다. 12분 12분 와 아직 아직 아 저렇게 남았다 마흔 네 마리 오케이 템 없는 듯한 때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친 오케이 12분 12초 남았다 이... 아이어와야 어. 챔피스 던지는 거 진짜 오, 빡세다 빡. 챔피스 던지니까 막이상하게해서 터져가지고 이거 저마 저마 꺼불꺼불꺼 불 꺼. 불 꺼. 이악 7마리 와불 아, 붙은거 어, 불 붙은거 뭐야 불붙고 붙은 나오네 오케이 됐다 했어 오케이 8까지 깼어 84아9 2개 남았다 이제 아니 너는 너는 54왔다야 100마리인데? 야 <웃음> 100마리 야 이건 120마리 오는거 아니거 그럴거 같은데 아니지 12, 10이겠지 어, 60%. 야, 진짜 가위쪽이 좀 편하다. 없어가지고. 그냥 터트려도될것 같다. 갈만하면.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다이아 뭉친 곳에서만 크리퍼 빼내도 거의 다한 거다. 음. 이제 맵, 맵금좀 쉬어가지고, 거기다가. 맵 어려운 걸로 바꿔서 엑스포트로 갈래? 내가 제일 어려운 거어던데막 구멍 뚫린 당근 이걸 심지 않아 어? 내가 두고 먹고 있어서 그렇게 해어 당근아 <웃음> 아 그거야 그렇긴 한데 으아, 으아, 으아. 나도 힘들어 아니 어떻게 그래. 처음 하는 사람한테 두고서 먹겠어 아니 나 나도 처음은 처 아닌데 으아 너처음부 아닌데 처음은 아닌데 어야 그쪽으로 때, 때리면 아 괜찮다 상관없다 오아 날라가 원래 쟤 터지는 날아가. 애가 아니라 뿌리는 애라서 상관없다 쟤 발밑에 뿌리기 낫다고 뭐 오히려 지바 헬륨이네 지금 몇 퍼인데? 84지 아직? 84 많이, 많이 시켰네 날라. 그래도 하나! 여기로! 오케이 보내고 여기여기여기 자플 여기, 여기. 아 오케이 플라즈마 밀었고 플라즈마 플라즈마 집중해요 오야 새마리 이렇게 맞네. 아, 여기 다이 없어서 터트려도 괜찮았었다, 저기. <웃음> 내가 봤을 때. 야, 여기 뭐, 야, 여기 뭐, 다이아 뭐야? 다이아, 엄청 많은데, 저쪽에? 응. 몰린대로만 가게 어... 안 된다. 야, 다음엔 텐 사라지는 거야. 이, 쪽에뭐 이쪽에. 왜 이렇게 많은데, 여기? 와, 111명. 오. 크리퍼 분열한다. 겨울... 플라자마 쫓아내. 개오려온거 응. 나왔다. <웃음>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케이 레이드 했다 아! 81% 하지 어 던지는거 던지는거 나, 나 엄청 많이, 많이 날아간다 아야 아, 가운데서 맨 가운데서 터트려도 상관없지 생각이뭘까 어, 그정도로 안간다 어야 던지는거 엄청 그게 센데 대무지가 아, 대무지 야 그럼 안맨안 가운데서는 있... 일부러 그냥 터트릴게나어아어 아, 어. 그래도 되겠다 되기도 나을 거. 이거 뭐야? 5 4원리 엔더 엔더 엔더 크리퍼. 와다이야 밀어서 떨어뜨린다. 아이고. 안 돼. 아, 야, 미친 여기. 와, 던지는 거 맞는가 박살 나. 정상이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끝, 끝. 충 마리. 다 잡았어. 오, 루베라. 어이구, 어이구. 아니, 당근? 야, 야. 저쪽 아니 왔다 야 불은 그거 아이템 다음에 없어지지? 어 그런거 왔다 아, 자, 자, 자. 어 끝났다 끝났다 75%? 와어끝 아닌가? 어 끝났네 끝났다 당근이랑 호흡이 안맞는 일단 주우세요 이거나 오케이 55개 주셨다 77개 맵 바꿀까? 맵 제일 어려운 거한 해보자. 가자. 제일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클라시도 간데 응. 가자, 가자, 가자. 엑스포트. 2, 1. 아이아 잠만. 뭐야. <웃음> 잠만. 맵 엄청나게 어려워. 맵, 맵 바꾸었는데? <웃음> 야, 야, 가운데요. 얘들아, 가, 어. 야, 가운데, 거시지 떨어졌다. 위서가지고. 아니, 당근 싫어야 아, 나도 떨어졌어. 그, 꽉쌤. 그 난, 다행히 시작하기 전에 떨어졌다. 아, 근데 괜찮다. 야, 외나무다리 쪽이. <웃음> 터진 애가 없는 데로 왔다. 어, 터진애 있는, 달... 있는 데로, 있는 데로 왔어, 느낌. 외나무다리 조심해야 되는데. 어, 야, 어떡한, 한줄한줄한줄라렇 맞출래? 응. 중간에 뭔데 이거? 그냥 밀어 일단 방금 당씨 어, 디를 안받고만 당근대 엑스포트 모드가 이거 아. 혹시? 어 엑스포트에다가 맵 되게 어려운거 야 TNT 거 쳐놓은거 나도 디를 보기가 어렵다 <웃음> 야, 잠깐만 TNT 좀 TNT 내가 간다 아. 위조가 계속 떨어진다 터지는거에 내가 게 어려운데 이거 그니 엄청나게 어렵다 벌파 그, 80판데네 럭백이 뭔가 아까보다 조금 더 조금 되는 것같은 아, 가운데 생긴 게좀 에바야 어그 아, 그래, 가운데가 가운데에 오면 나이스 업브레이드 아 가운데 저거 눌린 게 아, 너무 확실하다 가운데 그리프한테 어그로 안끌게주지 아, 던지는 거 멋져 나오네. 아, 오케이. 여기 던지는 응. 거 개빡세야겠다. 던지는 거 밀려가지고 바로... 떨어진다 계속. 아. 오케이. 잘못... 할수 파이팅. 방금 깰수 있다. 화이팅. 한 웨이브에 잘못했다. 당 6개에서 7개 정도 까이네. 기납적으로 이긴다. 으아. 이 씨. 와, 중간에 저거 미쳤는데? 와, 이거 한번빗 맞으면 큰일 난다, 야, 이거. 에, 임고정잘 해야 된다. 어. 나는 벌써, 벌써 어려워. 뭐... 아, 가운데 이거 때문에. 아, 엔더카리퍼 미쳤네. 야, 안 되겠다. 개 밖에 맞아. 기납, <웃음> 기납이 기나, 안 통한다. 기납이 어, 안 통한다, 야. 사단이 터졌다. 라운드 가으로 얼어져가지고. <웃음> 와, TNT 벌써 나오냐, 어떡해. 3분의 1 까졌다. TNT가 대박 빡세다. 오케이, 민규 그쪽 갈 거지. 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내가 갈게.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야, 보너스 잘 묻혔다 보너스는 치, 그거 뭐냐 크리퍼 치면서 여유있을때 치자 어그 근데 정말 급하게 칠 필요 없으니까 음. 보너스 치다가 타주면 어. 낭패다 이거 아! 럭백 어, 아 낭.. 아 당근 아럭백 음. 럭백 럭백 플라잉 럭백 야 당근같은 녀석 야악 플라잉 버는 다시 올라온다 아 슬랭 크리퍼 올라오네 음. 없었다. 슬라임을 컷 해야된다 어 쟨틸 뭐? 동안이 오른쪽 내가 왼쪽 아 미친 와 던지는거 진짜 알바다 던지는거 때문에 계속 밀어난다 와한라운드에20 깎였는데 미쳤다 야 가운데.. 가운데는 지금 삭발했다 <웃음> 가운데 없네? 가운드... <웃음> 가운데 무슨.. 무시... 야 가운데서 그냥 어울거일까 야, 여기 다리 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가운데. 그런가? 한 놈이 가운데 쳐주고. 가운데서 어, 어그로 떠주야 그냥.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냥 가운데, 가운데가 편하, 낫겠다. 아, 아예 없어가지고, 가운데 지금. 뭐, 할 일이 없어. 할일이 없어, 당근? 할 일이 있어야지, 이거, 할 일이 없어. 없어. 아니, 할 일이 없다 <웃음> 아니, 아니라, 가운데가 아예 없어 작은할일 없다고 말해도 갑자기 말바꾸아 <웃음> 지저래 변명이 돼아 지저래 개옥 변명하는데 아나 있어 으악 아. 피클리퍼아 미친 으악. 아 던지는 거 진짜 개짱난다 던지는 거많저 터진다 계속 아 던져서 캐모 없앤다. 아, 되게, 오케이 오케이. 뭐야 민규왜 떨어짐? 폭탄 맞아. 어크리퍼 어, 맞고 떨어진다. 민규 캐. 왔다. 오케이 캐. 던지는 거 맞고 와. 떨어져가지고 계속 떡 난다. 와나 적구 떨어진다. 어. 와. 와. 아이 방금 잡고 내다 놓어. 삼십. 네가 제일 많이 떨고 더 날. 오 이제 반 반도 안왔는데3십다 아퍼도. 반 맞네. 반. 반은 왔다 반 거의 야 나도 떨어졌다 아테크 리퍼 미칭 아 겁나 베일 있네 라임 오케이 어 가운데서 이제 터트려야 되겠다 야 가운데 그냥 안, 안 와가지고 거의 야 가운데서 그냥 터뜨릴게 아 근데 터트리면 너희 떨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된다고 가지 아니다 사방에 모아놓고 떨.. 떨.. 터뜨려가지고 괜찮다 아 방근! 니 네, 뒤에! 아나못 봤다 아 당근 녀석 당근이 5% 깎았다 아니 내.. 내, 내, 내, 내, 내, 내 각도가 안 보였다 푸른데? 이 방이면 54%나 깎지 그래. 내 각도가 안 보였는데 어떡하라고 오케이 다 껐다 총안 저쪽에 엄청 많다 어, 보인다, 보인다. 역시, 빈수레가 제일 요란하다, 저. <웃음> 어, 당근 <던지는 거. 웃음> 당근이 제일 말 많다. 원래 <웃음> 오디오라도 좀 채워야 된다. 하니까 하는 게 없으면. <웃음> 뭐라고? 하는 게 없으면 오디오 채워야 된다 응, 당근. 약. <웃음> 아가간 미쳤는데? 와우! 가운데로... 새로운 기법 야 가운데로 다 모으면 되는데 여기 서있어 너봐 여기 이제 다이아가 없기 때문에 아 슬라임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없.. 어... 배가다 간다 간다 날 때리면 어떡해 와아 이거 PK 안 된다. 으악, 꺼져. 오케이 없는 곳에서 다 터뜨려. 오케이 우리, 없는 곳. 우리 근데 망한 거 같은데 ]이야. 거의 25퍼 더분1 남았다. 야 당근 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 봐. <웃음> 당근 자꾸 다이 있는 대로 일부러 어그로 끌고 <웃음> <야, 야, 웃음> 있는 거. 있는 대로 가지 마. 야, 아니 나 이거 그래. 계속 날아 날아 난다. 야, 당근 찰 요기 서있어라 여기 다이아 한 개밖에 없어 야! 시한폭탄 천국이다 <웃음> <웃음> <웃음> 박살났는데 <웃음> 그냥 밀어가지고 <미녀가> 이렇졌는데 <웃음> 잠깐만 불붙는다이이와1 아, 아. 아, 0 레전드 아야 이게 맵이 좁은게 진짜 힘들다 좁아서 지금 낙수하게 묵한다 달리째로 그네 니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있어 히 그리퍼 터져서 그럼 아 진짜? 가, 가만히 있을까? 어그로 까 뭐라고? 어? 아니다? 어 뭐야 언제 떨어졌나? 야 업그레이드 받아 그냥... 하면안 좋네 이 맵은 일부러 그러네, 대각선으로 뭐? 보내고 있는데 왔어. 어 야, 어, 거의 없다 야 여기서 모아서 터트리자 민규 응. 음. 야, 중간에 음. 겁나 많은데? 어, 중간 일부러 모아서 터트리면 된다. 여기. 아, 근데 슬라임은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 슬라임만 패면 된다. 그럴 땐 때린다. 어. 엔더크리프로 돌아간다. 야. 엔더크리프로 지금. 야, 가운데, 가운데. 어우, 잘하라. 알았어. 오 어, 가운데 어, 가운데 폭탄 던지는 데 처리할게 어 미친 나저기 하나 거. 더 오케이 내실수로못 보냈다 거짓말이... 아니 역 칸으로 저 공기는데 그러니까 미, 밀치기가 너무 많이 붙어도 안좋다가 많긴 한데 상관없겠지 저기뭐 상관이 아이고. 없어 여기 다이안 몰려 있는데 아나 아, 아까 아까 다 쪼갔네 저쪽엔... 당근은 지금 미션을 상관 미션에 상안 해가지고 다이아 터졌서 응. 아니 이 혼자 꼴등한데 나는 꼴등하기 싫다 나도 지기 싫은데 <웃음> 당근이 자꾸 아나 상관 없는데 이런다 <웃음> 아, 안 돼. 그러면 안 된데 다안 있다고 이 당근아 어 뭐야? 저거 뭐야? 니가 지면 우리도 진다 야, 보스... 야 이거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봐봐 뭐야 이거? 아, 그럼, 우리, 당근데, 니랑 나랑 해볼래? 야, 야, 야, 저거 봐, 저거, 저거, 요거, 요거, 거 어. 저, 저거 덱타. 뭐지? 뭐야, 보스. 아, 이거 홀로그램.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하래 그냥 깨는 거. 보스다, 어. 아니, 그냥, 피, 다, 다 잡으면 된다. 아, 그치. 꽁는 애라고 보면 된, 될것 같은데. 보너스. 오, 미안, 쏘리. 어, 괜찮아. 그냥, 못 작정하고, 못 레벨 왕차. 옆칸 밖으로 날라야 되니까. 얘 다이아. 다이아가 상기띠 있으니까. 슬라임 칠때 슬라임만 때려주실래요? 오케이. 슬라임만 때렸는데. 아, 그데도데이인데 아, 요, 여기 가면 안 된다. 야, 미친, 중간에. 아, 기계가 실드 준다. 야, 가다가 땅바닥에 다이아 보이면 그냥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1, 1% 아 여기 하나 있다 야 여기 여기 오지마 아, 아 와야된다 다껐다 으악 몇개 해야 돼? 다나안껐다 홀로그램 어떻게 삽나 홀로그램은? 홀로그램 그냥 놔두면 된다 나한테! 놔두면 된다 오 어, 사람 있다. 방금 거기 있는 거 처리했으면 바로 빼리네 와, 홀로그램 어떡한 게더 있다가 터지면 그냥 제대로 큰일 났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다. 야, 불은 바로, 바로 죽여야 돼. 아. 아, 제랄. 오, 깼다, 깼다, 깼다. 두 마리 남았다. 스마리, 스마리, 스마리. 홀로그램. 홀로그램 저거 막대기로 쳐져리. 터나는데, 음 어이 지미친 중간동 두 마리. 체력 있나? 그런 거 같다. 한 마리, 얘, 얘한 마리 아니? 얘가 홀로그램이 있는데, 깨다, 깨다. 깨다. 오케이. 와, 두개 깼다, 깼다. 와두 개난 기깼다 레전드. 타. 어 홀로그램 뭐야? 두 개, 백십 두개중두 개, 백열개 중에 와 깼다 이거를. 깼네, 오케이. 와 1% 프로 단 1% 와 잘됐다 여기. 어야 듀얼 모드 갈래? 그, 뭐죠? 가볼래? 내가 <웃음> 바꾸자, 몇. 누구, 대 네, 누군데, 이거, 그러면. 나분 바꾸자, 일단, 저거. 어? 자, 지금은 주월임? 응. 어, 야, 주월, 주얼, 음, 주월밖에 안된것 같은데. 은비팀 가자, 우리. 어, 근데, 어. 그, 가자, 그, 갈 거가. 이거 들고 있으면 이름 초록색 되는 거 맞지? 응. 난 응, 당근 한 명인가? 어? 나도 나... 노동착취를 당한 대가를 치러주지 아니 진짜... 당한 당한 것도 대가를 치러야 돼뭐걔불쌍니래 <웃음> <불쌍하네. 웃음> 어이 나메이팀이냐 나 네. 왜? 어? 아나 관전자다 관전 아님? 어 오케이 나 당근이랑 1대1 된다 그거 아이, 아이템 그거 떨어뜨려야됨 대답해야됨 음. 아. 오케이 <웃음> 링규 뒤에 아 훈수 안다도 돼 오케이 당근이 막네 옆칸으로 옮기는 데어 개졸렬해 <웃음> 어야 <웃음> 니도 하자. 니도 하줘 아니 나 그렇게 졸렬하게 안할 아니 나 그렇게 안해도 이긴다 왔다 <웃음> 저... 이길 것 같다 민규 비가 어 그래도 이겼 안 된다 미규 졌다 어 이스 미친 와 당근 뽀록 털었네 음아 태포 나무에 관전이 지 근데. 아 죽겠다 죽겠다 <웃음> 저기 72%다 퍼 방금 개망했죠? 어 넘겼다 옆으로 해파로라 넘긴거 아니라 어 넘겨지는데 어 민규 잘했어 그... <웃음> 나이스 <진짜 어디까지. 웃음> TNT 터트리네 넘겨가지고 지금 2% 퍼 까졌는데 민규가 <웃음> 2% 까졌는데 와 당근 너도 그렇게 한다 그거 이제 오케 똑같이 해드림 아니 갔도가 그랬다 갔도가 오오오 야 민규 니네 개잘 놓는데 개잘 놓는데 오와 아, 아 일부러 저거 해도 되구나 저렇게 오케 이야 당근 미안해 아 근데 민규 니가 이겼다 왔다. 아 내, 내, 내가 아까 떨어졌린다아 끝났다 이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혹시 모른다 아 망했다 망했는데 저기 아 <웃음> 어, 어두워 나 안보여 음, 템 썼나 당연이음템없을걸아그리고 맞으면 어둠 걸린다 어? 뭐, 걸린? 어 진짜 걸린다 으악! 뭐야, 민, 아, 뭐야, 그게 크게, 그럼? 니가 <놀람> 당근 쪽에만 잘 보이면 이긴다. 와, 아. 아. 야, 야, 저 불크리퍼 터지면 그거 되네. 음. 애들이 일부러 다야했는데 찾아갈걸? 아 지금 못가! 어? 아 떨어졌다 <웃음> 야, 어그 괜찮다 저기 39%까지 퍼 깎았네 지금 못간다고! 못간다 했잖아 어 미친 불크리퍼 아 내가 죽였는데? 64초 남았다 게임이 되게 60... 어렵네 진짜 응 음. 이건 그냥 보기에만 쉽다 아니 뭐지? 하, 중간중간에 시야가 어두워지는게 너무.. 어. 그래? 그런게 있나? 아 떨어지는거 해봤는데? 어, 아니, 시, 시야가 있겠다. 어두워져가지고 어, 어 뭐야 뭐야 시야 안 왜, 시야 이래. 뭐야 시야 왜이래? 뭐야 시야 뭐야 그러네 한 번씩 그러네? 당근집 헬파티다. <웃음> 당근 망했다. <웃음> 아잠깐 나도 망했다. 아, 실수로 아, 불크리퍼 거. 터질 때내다이아 쪽으로 제대로 망했다.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너무 해봐라. 어 4, 3, 2, 1 어? 야, 아. 아, 타이. 와, 동점이야? 타이. 동점이네. 와, 딱, 둘 다, 14개, 14개. <웃음> 좀 이따 강제 종료 각인데. 역시, 그런 거 같은데, 응. 어. 덕구는 왜, 뭐, 어, 덕구 왔네? 응, 와 있었다. 언제, 너... 언제 왔었어? 나 몰랐는데 우리 그거, 첫, 민규랑 첫판 할 때, 민규 오고. 그래. 아. 어, 니네, 니네 둘이다 봐. 그럴까? 응, 뭐라고? 에. 응. 아, 나 승근데? <웃음> 덕, 덕구 들어오라 하자. 덕구랑 충원을 한번 하게 하자. 나응든 응. 아, 나 힘들다. 덕구 살아있나? 어, 어. 있는데 나 지금 힘들어 오케이. 죽겠다. 이이 이 초록색 드라워. 렐루 드라워 룸렐통화는 그거 떨어져 면될 거야 그 드랍 해가지고 응.